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및 집합소 위생 자이 부분도 한번 좀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수 요목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보시면 주택 위생에 특히 주택을 짓는 땅이 어떠면 좋을까 무슨 풍수지리 이런 거 아니고 좀 과학적으로 자, 환경은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땅에 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지형을 본다면 뭐 작은 언덕에 뭐 중북 그러니까 중앙정도 남향 또는 동남향 자, 이런 지역이 좋겠다 지질로 삼투성 그러니까 빗물이 잘 이렇게 빠져주고 건조하고 견고한 땅이면 좋다. 자, 지하수위가 보시면은 집 표면 아래 1.5m 이하 가능하다면 한 3m 이내에 자, 지하수가 위치하는 그러니까 지하수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옥에서 우리가 쾌적한 주택 가옥은 어떤 형태이냐 자, 안정시 안정 나체시 쾌감대가 무풍기온 27에서 28도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다면 온도 17 내지 18도 습도 60에서 65%. 자, 이게, 자, 이 온도, 습도가 바로 집안 쾌적한 온도, 습도입니다. 17에서 18도. 물론, 취침 시의 온도하고 활동 시의 온도하고 이 온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그죠? 자, 취침 시 최적 온도는 두꺼운 침구를 사용한다면 14에서 16도 온도를 같으면 12에서 도 14도 대개 침실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이 우려된다 자, 침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난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도 온도 이거 난방 필요한 조건입니다. 난방 침실 면적은 1인당 4제곱미터 뭐 침실 최적은 10큐빅미터 다시 말해서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야만 숨, 숨을 쉬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 면적이 4제곱미터 결국에는 뭡니까? 평수로 따시면 몇 평입니까?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그렇죠. 한평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평수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왔지만 은 가능하면은 평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면적, 제곱메타 이렇게 사용하자. 자, 이걸 섞거나 해주시고 그 다음 주택조명은 자연채광이 가장 좋다. 왜? 자 빛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피부를 튼튼하게 한다. 바이타민 D 합성을 할수 있는 자외선 빛이 들어와요. 그 다음 뭐 장기기능, 증진, 식욕부진, 해소, 적혈구, 해모그로빈 양 증가시켜주고 구루병 예방 및 살균작용, 그러니까 자연상태의 빛이 들어와줘야 된다. 자, 빛이 적어도 1조시간, 6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최소 4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와줘야 된다. 그 다음, 창의 방향은 거실, 기타 방은 남향, 작업실은 북향 조명, 평등을 위해서도 북향을 하는 것이 작업실은 북향을 하더라도 기타 방은 남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다시 말해, 한 15에서 20% 바닥 면적의 15에서 한 20% 정도 면적의 창을 내어야만 빛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거실의 안쪽 길이는 창틀에서부터 창틀 뒷부분까지 높이가 1.5배. 그래야만 빛이 들어온다. 그러나 창은 어떤 위치로 가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어? 세로로 높은 창을 둔다면 좋겠다. 그 다음 개각, 입사각. 자, 이게 개각, 입사각이 뭐냐? 자, 이걸 설명을 그림으로. 자, 개각, 입사각. 개각 4 내지 5도. 최소. 입사각 27도 이상. 개각, 그림이, 어,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이게 어디서 봐야 되노? 자, 개각, 입사각, 나, 그림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지고. 그 다음, 8번. 차광 방법은, 투과율 차에서 직사광에 60 내지 한 90% 확산광의 50에 80% 차광하는 방법 빛이 너무 세다면 우리가 빛을 차광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조명을 하는데 인공 조명을 한다면 어떤 조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직접 이렇게 조명하는 것보다는 조명기구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그다음 조명 기준을 좀 봅시다. 자, 조명 기준 특히 음 식당 뭐 강당에 한 150에서 300 룩스를 필요로 하고 세면장 화장실 같으면 은 60에서 350. 자 교실 복도 실험실 300 룩스. 그다음 도서관이라든지 정밀 작업. 자 이, 여기는 600에서 한1500 룩스 정도. 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특히, 식당에, 식당에 식재료 검수실 얼마 요구합니까? 540. 500, 540 이상. 네, 540. 자, 그 다음, 인공조명 방법 됐고, 부적당한 조명 피해. 자, 조명이 부적 부적당하다면은 어떤 피, 피해가 오느냐 조도가 낮을 때 근시 위험이 그다음 안정 피로감을 준다 안구진탕증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 부적당한 조명하에서 안구가 상우 좌우 상하로 막 움직입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뭐 탄광부 이런 사람들에서 안구 진탕증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뭐 용접공, 고열 작업자에게는 안염이라든지 백내장 자,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도 작업 능률 저하. 자, 그다음 난방. 자, 난방 10도씨 이하일 때 난방이 필요하다 자, 난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정실내 온도가 몇 도냐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인데 침실 같으면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침실 12에서 15도 거실 사무실 18에서 20도씨. 욕실, 병실은 21도씨로 조금 높죠, 그죠? 자, 자, 침실은 침실은 우리가 적정 실내 온도를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고 봤을 때 18도보다는 약 침실은 한 3도 정도 낮고 병실은 3도 정도 더 높아요. 3도가 2도가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자, 그러니까 침실은 좀더 낮은 온도 가능하고 병실은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적정 속도가 40에서 70% 40에서 70% 자, 난방 방법은 이렇게 크게 국소난방 직접 열원을 실내에 두는 뭐 난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 난방, 지역 난방. 자, 이걸 중앙 난방이 뭐냐? 지역 난방이 뭐냐? 자, 중앙 난방은 대 대개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열이 나는 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 전체 공급을 해 준다면은 이걸 우리가 중앙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난방은 지역내 아파트 단지별로 하든지 아니면 은뭐큰 건물 같으면 은 학원, 병원 이런 것들에 그 지역에 아니면 은 도시지역에서도 뭐 전체 다를 공급을 못하더라도 규모가 중앙난방보다는 사실은 조금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난방을 공급해주는 경우. 자 어때요? 지역난방이 어디 대표적인 얘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그 아파트를 난방을 공급해주는 아파트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단독 보일러 형태로 해가지고 국소 난방 이런 형태로 개개별 가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 앞쪽에 보면은 에 지역 난방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 지역 어디 어디고? 요즘 요 신당동 이쪽에 지역 난방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저저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아니고 뭐니까 쓰레기 소각장 그런 쪽에서 공급해 주는 열 온수 이런 거 공급해 주는 영역이 이쪽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형태. 자, 그다음 냉방이 필요하다. 몇 도씨 이상일 때 냉방이 냉방이 필요하냐? 26도 이상일 때 냉방 필요하다. 자, 실내외 온도 차는 5에서 7도 이내가 좋다. 10도 이상 차이를 내, 차이가 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해롭다. 자, 환기, 자연 환기, 그 다음, 뭐,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 방법. 다음 중성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 중성대. 자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는 실내 공기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공기가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서 창문이 있다면은. 창문으로 환기가 되려면은 따뜻한 공기가 나가고 그렇죠. 따뜻한 공기가 나가면은 들어오는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들어오는 공기가 이제 밑에서, 밑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는 하반부일수록 강하고 그래 밑에서 들어올 강하고 그 중앙에는 압력이 0인 부분이, 부분이 생긴다. 그래 실내 공기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압력이 0인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0이, 0이, 압력이 0인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중성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성대가 위로 위, 상부에 위치할 경우에 실내 환기가 양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가 되죠? 창문이, 창문이, 자, 여기에 있고, 창문이 여기에 있는데, 실내 공기가 이게 환기가 되려면, 이렇게 와서 들어오는 공기가 여기 창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 압이 있어야 환기가 되죠. 그러니까, 중성대가 바로 실내가 공기에 실내 공기에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가 하반부에 들어와서 밑에 들어와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압력이 제로인 부분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중성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성대에서 환기가 일어납니다.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대가 상부에 위치할수록 실내 환기량은 양호하다. 환기가 잘 된다. 그 말이. 그 다음 자연환기, 중력환기, 풍력환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실내외 온도차, 공기 밀도차에 의해 가지고 환기가 되더냐 아니면 은 풍력을 이용해서 뭐 풍향 온도차에 뭐 어찌됐든 강제로 환기를 시키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환기를 시키든 오염된 공기는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환기 인공환기 방법 환기가 필요하다 그럼 환기가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거는 계산을 하면 될 거고 될, 될 겁니다 자, 10 2주차 봅시다 식중화학성식중독 식품 제조, 가공, 보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첨가하거나 유입되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때, 유해 금속, 열매체. 자, 열매체. 왜냐하면, 제조 그 과정 중에 열을 갖다가 공급해 줘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식품을 제조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열매체로 쓰는 물질들이, 특히, 대표적인 거 이거 오염 사태가 PCB 그러는 포리크로리네이트 바이페닐이라는 열매체에 의해 가지고 어린애들 먹는 분유가 오염돼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해 금속이나 열매체 이런 것들이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재료 소재에서 유해. 물질, 유해금속이라든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경우, 자, 이런 것들. 그다음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어떤 농약류, 방사성 물질, 유해 유기화물 이런 것들이 오염돼 들어올 소지가 있다. 유해금속의 대표적인 거 지금 비소입니다. As. 알제닉 이래서 비소입니다. 비소 사건이 순도가 낮은 식품 첨가물 중 불순물로 혼입 조제 분유 사건, 보자기 법낭 제품 알료로 알료 속에 이런 비소가 오염. 그건 뭐랄까? 들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 있는 이런 이런 물질에 들어서 비소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 농약에 비소제 농약을 사용했는 경우. 이런 경우 비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면그 우리가 먹는 식재료 속에 들어옵니다. 자, 비소가 만약에 급성중독을 일으킨다면 37, 8도, 발열, 식욕부진, 구토, 탈수정상, 복통, 뭐 체온저하, 혈압저하 이런 형태를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만성중독일 때는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피부 발진 외에 손발 피부의 각화 현상, 뭐 색소 침착 이상, 구토, 복통, 빈혈 이런 것들 일으킵니다. 그다음 구리, 자, 구리 특히 우리 식기 종류의 구리를, 자, 구리 녹에 의해 식중독, 녹청, 녹청 채소 가공품 발색제로 사용하는 황산구리 항상 구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 구리, 이런, 중독 일으킬 수가 있다. 근데 구리가, 우리 조리, 조리용 기구에 구리 제품 좀 씁니까? 거의 없죠? 식기에는 씁니다. 무슨 식기입니까? 녹그릇. 많이 쓰고 있죠? 자, 녹그릇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능하다면, 구리가 쉽게 용해되어 녹아 나올 수 있는 조건은 피해줘야 돼요. 자,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산성, 강한 산성 하에. 식초라든지, 뭐, 이런, 어, 산, 산도가 높은 물, 음식물은 가능하면은 그게 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카드뮴. 카드뮴은 뭐, 특별히, 특별히 뭐, 에, 사용하는 것, 이런 쪽은 드문데 도자기 범당에서, 여기에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카드뮴이 있다면, 용출될 위험이 있어요. 카드뮴 마찬가지 굴이 마찬가지 산성에서 용출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에서 용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산성 음식물은 담아놓는 거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수원 마찬가지. 뭐 수원을 갖다 일부러 수원을 섭취할 그런 쪽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일본에서 발명됐는 병이잖아요. 자, 미나맛타 병이라고. 자, 수원 가면은 일본의 미나맛타 현에 있는 광산에서 에 이제 해안으로 수원 수온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사람으로까지 옮겨 왔는 이런 증상입니다. 자, 미나마타. 미나마타병 그러면은 수원 그다음에 카드뮴 가면은 이것도 일본에서 이타이 이타이병. 이타이 이타이라는 이타이 얘기는 아야 아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긴 아픈데 어디 아프냐? 자 이따 이따 카드뮴이 칼슘하고 칼슘이 들어가줘야 될 자리에 이 카드뮴이 성질이 좀 비슷해요 칼슘하고 그래 그 자리에 카드뮴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전신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따 이따 아야 아야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카드뮴 카메 아야야 이따이다이병 수원 그러면 미남았다 현에서 일어난 미남았다병.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콩나물 배양시 소독제로 이와 같이 수원 화물을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경우가 있다라 쓰는 경우 여러분들, 옛날에요. 지금도 뭐 미생물도 하면서 실험하면서 수원지금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원 중독을 피할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이 주로 어디에, 이와 같이, 신경 쪽에 상당히 악영향을 줍니다. 사지마비, 사지신경마비, 연하곤란, 시력감태, 난청, 뭐, 언어장애, 호흡마비, 지각이상, 뭐, 등등등 해서 이런 신경계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자, 수원. 주로 공장 폐수에 오염된 농작물 어폐류 섭취 시 발생. 자. 근데 지금 공장 폐수 오염 농작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류 중에서도요. 그 심해 의류 있잖아. 그죠? 심해 의류에서 수원이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어류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 참치 참치 속에도 수원량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가능하다면 수원 섭취이거뭐 참치 좋아하더라도 수원이 만약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류 이런 것들은 드시는 거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납 자, 납은 여기 통조림, 뭐 땜납 도자기, 옹기류 옹기의 유약 성분으로 납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쪽에서 용출이 됩니다 네, 특히 산성식품을 담을 때 용출이 됩니다 지금 모든 그 금속 중금속들은요 산성, 산에서 용출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성식품, 닮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 혈중 납방강기가 약한 1개월이다. 그래, 그래. 이게 다행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무에,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걸 좀 배출을 하는 데는 방광기도 짧고 이래서, 배출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카드뮴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들어오면은 배출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주석. 주석도금한 어떤 통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쪽에서 용출됩니다. 안티몬, 도자기 에나멜 코팅용 기구 다시 말해서 붐랑 범랑, 범랑식 식기 자, 이런 형태. 그다음 아연, 마찬가지 뭐 에나멜 코팅용의 뭐 도금 용기에 뭐 이런 것들에서 용출될 수 있습니다. 크롬. 특히 육각크롬, 유가크롬, 자 육각크롬이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육각크롬을 삼각크롬으로 환원시켜 주면은 독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뭐 어찌됐든지 이 크롬 도금 공장 폐수 광산 폐수 오염된 물 이런 것들 통해서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 음식용 용기 기구 포장 자 금속류 앞쪽에서 받는 것들입니다. 비속 구리, 수원, 납, 주석, 안티몬, 뭐 아연. 자, 이런 것. 그다음 초자기 비속납 도자기 법랑 제품 마찬가지 그 다음 이제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품에 크게 나눠가지고 열경화성 수지라고 그러는 게 있고 열가소성 수지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자 열경화성이라는 얘기는 열을 주면 은 딱딱해져 버리는 형태의 플라스틱이고요. 열가소성은 열을 주면 은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지입니다. 자열 경화성 수지는 자, 어떤 수지냐 하면은 자 용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멀데하이드입니다. 포르말린 포멀데하이드. 자 이게 용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이야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입니다. 열 경화성 수지, 포멀데하이드 용출 위험도가 있다. 그다음 열 가소성은요, 포멀데하이드 용출은 없어요. 포말다이드가 열가소성 수지 만드는 데 들어가질 않아요. 자 대표적인 게 폴리에틸렌, 우리 필름 있잖아.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렌, PVC, 폴리비닐카카보네이트. 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안정제, 가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 안정제, 가소제가 용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PVC입니다. 포리바이닐 크로라이더, 시, 크로라이더,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염소화물입니다. 자, 염소화물이, 자, 염화 비닐 단량체라든지, 자, 단량체도 단량체지만은, 이 염소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그냥 소각을 하면은, 안 돼요. 자, 염소 화물을 그냥 일반 소각을 하면은 왜안 되냐? 아주 독성 그 어, 유독 물질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태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차라리 분리 수거 해 가지고 고온의 그 소각노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가지시고, 무조건 비닐, 뭐, PVC 이런 거막 소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종이 제품에서는 뭐, 형광증백제, PCB, 포리, 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자 이런 것들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다 해를 줄 수가 있다 자, 밑에는 앞쪽에서 우리가 했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했는 거고요 자, 농약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농약 유기인재입니다 유기인재 주로 어디에 썼냐 하면은 살충살균제로 사용하는 자 종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파라치온, 끝에 치온, 치온 이렇게 끝날 겁니다. 파라치온, 뭐, 말라치온, 다이아치논, 뭐 이런 식으로 살충살균제인데 유기인, 인이 포함된 유기인제입니다. 이거 요 아주 맹독성입니다. 체내분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만성중독 만성중독보다는 주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데 이게 뭘 영향을 주는? 체내 우리 코린에스테라제 작용을 저해해 버립니다. 아세칠콜린 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명을 아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유기인제 지금은 자 유기인제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요. 워낙 독성이 강해서 우리 생산하지 말자. 생산 거의 억제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유기염소제는 독성은 약하지만 은 잔류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자, 대표적인 것이, 유기염소, DDT, BHC, 엘드린.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염소. 자, 독성, 신경독소 물질, 중추신경계 작용해서 독작용을 나타냅니다. 특히 지방조직, 신경조직에 축적이 됩니다. 자, 유기염소제. 자, 유기염소제도 이게 워낙 잔류성이 강했어요. 잔류성이 굉장히, 그래서 DDT, BHC, 자, 이런 것들 지금 생산하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기염소제. 그 다음, 유기수원제. 자, 살균제로 아주 살균력 좋습니다. 유기수원. 유기비소제, 비소제, 살충제, 살소제, 그러니까 뭐쥐 같은 이런 살소제, 그리고 나서 카바메이트제라고 그러는 농약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유기염소제를 대용해서 만들어진 살충제, 뭐 제초제. 이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카바메이트, 유기염소제를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 쓰지 말자. 그러니까 대용품으로 나온 카바메이트제. 자, 카바메이트제, 코린에스테라제 저해 작용을 일으켜서 중독을 일으킵니다. 유기인제보다는 배설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잔류성은 좀 낮은 편이다. 그다음 유기불소제. 유기불소제, 뭐 플라토르, 푸솔, 리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거 독성이 불소를 가지고 있는 농약입니다. 유기불소제, 독성이 강하고. 심장장의 신경증세 일으킵니다. 자, 중독 메커니즘은 TCA 사이클 그 회로에 아코니타제 작용을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체내에 사이트리게시드 구연산이 축적되어버리는 자, 이런 독성을, 독성 나타내고요. 자, 심장장애 중추신경정상으로 한 30분에 2시간 지나면은, 뭐, 구토, 복통 경련, 뭐,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언어장애 마비성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자, 여기 불소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농약류입니다 우리 몸에 다 악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아사가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 속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 속에서도 유해성 가졌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근데 유해성이 나타난다면 그 사용을 중지를 해요. 근데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유해 감미료에 이름 올려져 있는 거, 둘신, 사이크라메이트, 파라 니트로 올소 토로이딘 뭐, 아, 여기, 이거 재밌지? 에틸렌 그리콜. 이거 어디에 쓰냐 하면은 자동차 부동액으로 씁니다. 근데, 감주나 팥, 앙검의 맛을 내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쓴다면 불법입니다. 자 어떤 중독이 일어나냐. 구토, 호흡, 곤란 등 중증일 때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칠렌 그리콜 H, OH, 여기 OH. 알콜기 두개 가지고. 에질렌크리콜 부동에 담만 납니다. 자. 근데 지금 쓰는 사람 없겠지, 그죠 없을 거예요 자, 나머지 또유의 보존료에 붕, 보리 게시더, 붕산. 붕사, 자,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경우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그 다음, 포말데하이드, 포르말린, 포르말린, 간장, 주류, 육제품에 이용 중독증산 소화장애, 구토, 두통, 경련, 식도, 위의, 괴사, 호흡, 곤란, 천식 이런 것들 일으킵니다. 여기에 자, 이거 승홍 염화수원 그 다음에 베타 프톨 간장 표면에 생기는 흰 곰팡이 억제를 위해서 자 이걸 쓴다면 이렇게 신장장애 단백뇨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리실산, 불소화물, 그다음 유해 표백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롱가라이트 물엿, 연건 등에 사용했고, 다량 포말데하이드가 유리되어 신장 자극을 일으킵니다. 유해 표백제 이런 거를 쓰면 안 되는데, 자,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식품 가공 중에 형성되는 유독 물질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자, 이것만 좀 보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도록 하세요. 자, PAH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다환 방향족 화학 벤젠 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벤젠 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포리사이클릭, 여러 개 있는 탄화수소 물질.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우리가 뭐 숯불구이 좋고, 뭐 커피 볶아서 향기로운 맛, 뭐 냄새 나고, 이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서. 그 다음, 자, 이런 것들이 바람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 아주 강한 강력한 발암물질. 벤조피렌, 벤조피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헤테로고리아민유, 자 아미노산과 단백질 포함한 식품을 300도 이상 가열할 때 생성되는 열분의 산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 육류생선을 마찬가지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 근육부위에 있는 아미노산, 뭐 크레아틴 자, 이런 것들이 반응되면 헤테로고리아민유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크릴아마이드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자 이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고할때 아크릴 아마이더 발생됩니다. 자,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서 결합되는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 아마이더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감자칩이라든지, 어?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뭘 갖다가 고온으로 조리하면은요, 다 이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크릴아마이더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남성 생식능력 저하 및 바람성까지 의심받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니트로소 n 니트로 니트로소 화합물 자 니트로소 아민, 니트로소 아마이더, 2급 아민하고 발색제로 이용되는 아질산염이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집니다. 니트로소아민은 발암물질로 거의 굳어진 물질이에요. 발암물질로 굳어지면 발암물질로 물질이라고 기록이 나와있잖아 그죠? 그다음 지질과산화물, 그 다음 지질과산화물 그밖에 분해 생성물 그 다음 또 나오는 과실주에 에탄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메탄올도 만들어지고 프로판올도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메탄올로 만들어졌다면 은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됩니다. 메탄올 몸속에 들어가면 포말데아이드 바로 첫 단계 탈수소 반응, 산화반응 일어나면 은 포말린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농도가 높으면 실명됩니다. 좀더 높으면 사람 사망이 이릅니다. 자, 발효했는 게다 좋다? 다 좋은 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독성 물질 굉장히 유독한 물질 많아요. 자, 과실주 중에 메탄올. 그 다음, 그리할로메탄 이게 수돗물, 염소 소독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간장그럴 때 MCPD, 뭐 DCP 이런 물질이 나올 거예요. 자, 콩 단백질을 강산인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이때 원료에 공존하는 지방질 분해되어가지고 McPD 뭐 DCP 자 이런 물질 만들어집니다. 3분의 간장 제조시에 만들어지는 경우. 그 다음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펜이 이런 얘기가 됐고. 그 다음 방사성 물질은 자 세슘 137, 스트론, 스트론티움 90자 스트론티움 90자이 방감기가 굉장히 깁니다. 자, 세션 137이 30년 물리적 방감기 30년이에요. 스트론튬 90이 28년이에요. 방감기가 30년, 28년이다.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양의 절반이 분해되는데 28년, 30년이 걸려요. 끔찍하죠? 몸속에서 어떻게 계속 핵분열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찍하지요? 자, 요도 131원 방광기는 짧아요. 다행히. 방광기 8일로 짧지만 생성물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축적되고 베타 감마 방사선 방사하고 갑상선 기능장애 일으켜버립니다. 그 이외에 내분비, 결합 물질. 자, 앞쪽에 받는 우리 뭐 플라스틱 이런 쪽에 첨가물 드립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 자 식품 첨가물은 나중에 한번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